응. 진짜 만만이... 구석자리에서 제로콜라 그리고 샐러드 고집했게힘는아 뭐 사는... 아, 아, 예쁘게 아, 먹네 먹어야겠다. 이거 브웨이가아니었어나 어제 저었어 나를 위한 선택 라즈 고추가, 추가고가 고추가, 고치고추 고추가, 추가쿠키가 고추가, 고추가, 고추가, 고추가, 고추가, 고추가, 고추가, 고추가, 고고가가 비빔면 <목소문> <비빔면은 팔도 목소문>